오늘은 두 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가는 개미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저처럼 한가정의 대들보이자 주인이신 많은 개미님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죽어 나자빠지는 저 전장을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알바지인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웨이는 쉬지 않고 팔고 기관들도 눈속임으로 살짝 사는 척 하다가 냅다 던지는 모습을 보며 역시 이 전쟁의 최대 피해는 나 같은 개미님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 개미는 뻔히 하락장에서도 석유를 몸에 뿌리고 저 전쟁에 뛰어드는지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장이 열릴 텐데요. 장기투자, 가치투자, 어느님처럼 내 사전엔 손절매란 없다고 하시며 용감 무쌍하게 왜 불나방이 되려고 하시는지요. 조금만 참으면 보다 싸게 주식을 사서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장기투자며 같이 투자를 할수 있는데 개미님들은 왜 이기지 못할 싸움을 계속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상승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전장에 뛰어드는데 왜 하수 개미님들은 온몸으로 이 피로 물든 전쟁을 계속하려 하는지 이유 없는 눈물만 나옵니다. 그 분들도 저와 같은 가여운 그리고 소중한 개미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눈물은 얼마 전에 고수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저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죽고 싶다고 말을 했지요. 그 고수분께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이제 대세 하락장이니 다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저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만든 을 현재까지 운용하였다면 마이너스 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0% 를 복구하려면 100%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드리며, 저 개인에게는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라 다시 한번 눈물로 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지만, 혹여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의 조언으로 불쌍한 개미가 그래도 아직 숨은 쉬고 있어 고맙다고 인사올리며, 후일에 다른 불쌍한 개미가 있다면 그 개미에게 제가 받은 친절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고수가 되어 있다면 말이지요. 지금도 저는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나를 희망합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내 인생의 수익은 단한 번도 없었네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때 본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미련보다는 앞으로의 희망 때문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 누구나 고수가 되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는 자에게 결과로 답을 주지만 이놈의 주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손실률이 더 커져갑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는 아인슈타인이 현 세상에 존재한다면 주식에서만큼은 실패했을 거라는 논문이 있고요. 수학적 계산과 초과학적 계산에 의해 로켓을 쏘아올리는 나사라는 회사의 연구진들이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박살이 났다는 설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들 한 번만 뒤돌아 보십시오. 모두들 아주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놈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거 백날에 봐야 족도 소용도 없어요. 그거 잘해서 돈벌것 같으며 인류가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한 그놈에게 왜안 맞습니까? 다돈 벌고 졸라 잘 살아야 하는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에 매달려 그게 공부인 양 그게 다인양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잘할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갖고 계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짧은 글에 숨겨있는 함축적 내용을 이해될 때까지 백번이든 천번이든 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본인이 판단하여 모든 사람들이 겸버들어 백전백패한 그놈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 말고 투자지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길 기원합니다. 확률을 아십니까? 확률을 한 번만이라도 따져보셨습니까? 계산상 수익률입니다. 그 어느 주식도 오를지 떨어질지는 확률상 무조건 50%입니다. 이 50%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죠. 확률상 따지고 들어 주식을 하게 되면 두명중한명은 돈을 벌어야만 하지만 현실은 그 50%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매매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50%의 부분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확률상 대박의 희귀성입니다. 모방송강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수익률 투자 대회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 투자 대회마다 항상 1등을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볼까요?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주식의 확률은 50%입니다.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 역시 50%입니다. 앞면을 추가가 올랐다고 보고 뒷면을 추가가 내렸다고 보고 매회 동전을 던져 종합 차트를 그려보면 결론은 신기하게도 그동안 차트에서 보았던 추세 반전을 통한 상승장과 하락장을 찾을 수 있었고 이평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도 존재하며 저항선 지지선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확률입니다. 매 투자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익률 대회가 아닌 동전 던지기 대회라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 1등하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잘해서가 아닌 몇만 분의 일의 확률에 담만 당첨이 된것 뿐입니다. 로또 복권이 아무리 확률상 희귀하더라도 1등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매 투자 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이 나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떠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게이츠보다 백만배는 더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동전 던지기에서 1등을 했다 해서 다음 동전 던지기 대회에서도 또 1등을 하겠다고 동전 들고 대회장을 찾는 것과 같고 저 사람은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를 미리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과도 하나 다를 것이 없다는 꼴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나서야 주식에 대한 환상을 일단 깰수 있을 것이며 꿈을 깨고 나야만 현실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데이트레이딩을 합니다. 아주 많은 데이트레이더들이 하루 50%의 수익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단호히 말하면 현실에는 불가능합니다. 1년 거래의 2 5 0일로 잡는다면 하루 5%씩 100만원으로 1년에 2천억을 벌겠다는 이야기이며 10%씩 1년에 이경이 1293조원을 번다는 황당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더 안정성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겠죠. 하루 1%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하면 100만원으로 5년동안 2,522억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씨에게 100만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2년 후에 이자로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조건을 붙이죠. 하루 1%의 수익을 2년동안 꾸준히 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일까요? 그 어느 누구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품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100만원 안 만들어 오겠습니까? 이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데이트레이더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은 우리나라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듯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주식은 확률입니다. 당신에게 100만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무한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동전 던지기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두죠. 당신이 진다면 당신이 건 금액만 내가 가져가고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이 건 금액의 두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겐 너무나도 유리한 게임이겠죠? 당신은 베팅을몇 퍼센트씩 하겠습니까? 30% 이상을 말했다면 깡통을 차게 될 것입니다. 30% 미만을 말했다면 돈은 무한대로 벌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이처럼 조건이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식에서 벗어나 단번에 몰빵 때려 넣고 한 번에 베팅을 크게 겁니다. 그렇다면 위 대결에서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연속하여 앞면이 나오기를 10회 정도 되었다 싶을 때 1만원만 겁니다. 만약 또 다시 앞면이 나와 11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면 이번에도 2만원을 뒷면에 겁니다. 다시 또 앞면이 나와 12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면 다시 4만원을 뒷면에 겁니다. 또 앞면이 나와 13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면 다시 8만원을 뒷면에 걸면 되겠죠. 14번 연속 앞면이 나올 확률은 1만6천분의 1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0만원을 다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10만 분의 1. 이런 확률에도 깡통 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만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깡통을 찬다면 그 사람은 운이 너무너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운이 좋은 사람이므로 그 돈으로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확률 분석에 불과합니다.